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담입니다 오늘은 손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에이 무슨 손피부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유명한 호주 출신의 여배우 니콜 키드먼 있죠 니콜 키드먼은 배우들 중에서도 아주 안티에이징 측면에서 관리를 엄청 하는 배우로 유명해요. 특히나 자외선 측면에서 엄청난 관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자외선을 쏘이는 거에 예민해서 한때 소문으로는 하루에 자외선 차단제를 한 통에서 두 통을 다 쓴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물론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중간에 씻거나 혹은 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더 사용을 해서 두통까지도 사용한다는 말이 돌았겠죠? 조금 과한 것 같아 보이지만 피부 관리의 거의 90% 이상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 만큼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배우예요. 하지만 작년 오스카 시상식의 기사를 보면서 한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진에서 모두 니콜 키드먼의 예쁜 얼굴보다는 손을 보고 계실 거예요 니콜 키드먼이 손관리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50대가 넘은 니콜 키드먼도 손피부를 조금은 늦게 아니면 약간 소홀히 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손은 얼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한 손피부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이 손피부는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얼굴과 다르게 손은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사용도 하게 되고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손피부 관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이러한 손피부 관리 앞으로는 손관리 라고 부를게요 이 손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이 손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하기 전에 손관리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시작할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바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손 씻기입니다 이손 씻기가 중요한 첫 번째 관리예요 외출을 하고 무엇을 만지고 손을 세정제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깨끗하게 닦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그냥 뭐 외출하고 나서 깨끗한 거 같이 보이는 손을 세면대에 두고 한번 씻어보고 관찰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꾸정물이라고 할수 있는 검은 물이 많이 나와서 놀라실 거예요 얼굴 피부에 클렌징이 중요하듯이 먼저 손 피부도 노, 외부 노폐물 먼지 등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두번째로는 핸드크림 바르기인데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관리예요 깨끗이 씻었다면 손을 잘 말려주세요. 타월 드라이든 핸들, 핸드, 핸드 드라이어를 이용한 드라이든 씻고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세균이 더 번식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핸드크림을 챙겨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저의 대답은? 상관없어요. 로션이든 크림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향이 섞인 적절한 제형의 제품을 발라주세요. 좋은 것을 알아보고 바르기 전에 먼저 자꾸 손이 가고 향이 좋은 제품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손 씻는 습관을 바르게 들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한 크림과 로션을 발라주세요. 그렇다면 80% 이상은 성공이에요 그럼 중요한 두 가지 관리 외에 어떤 관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건조할 때 혹은 주기적으로 꾸덕한 핸드크림이나 바세린을 손에 듬뿍 바르고 비니장갑을 끼고 15에서 20분 정도 방치시켜 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듯이 손에도 팩을 해주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만 해도 정말 부드러워지고 뽀얗게 된 본인의 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손도 이렇게 노화가 되니 손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까지는 약간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적절히 섞인 핸드크림이나 로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핸드크림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핸드크림을 항상 챙겨 바르는 편인데 손을 잘 씻고 핸드크림을 잘 발라주고 유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확연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쁜 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저녁 자기 전에 가끔 바세린으로 손톱과 그 주변 건조한 굳은 살등손 등에도 바르고 자기도 해요 추가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손을 잘 씻고 관리를 해주고 로션도 꾸준하게 잘 발라주면 손의 붓기도 뭔가 잘 빠지는 것 같은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닦는다. 두 번째로 핸드크림. 로션을 잘 챙겨서 바른다. 3. 일주일에 한번 정도 꾸덕한 핸드크림 혹은 바세린을 바르고 비닐장갑을 낀 상태에서 15에서 20분 정도 방치한다. 네번째, 손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번과 2번이 제일 쉬우니 저것만 잘 지켜주시면 정말 효과를 잘 보실 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3번까지도 추천드려요 정말 해보세요 한 번만 해도 부드러워지면서 확 바뀌는 자신의 손피부를 보고 아마도 다음 주에 또 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손피부가 너무 노화가 되었다고, 되었다면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핸드크림이나 로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코엔자임 Q10 성분이 들어간 카밀 핸드크림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부터는 제가 쓴 핸드크림들 중에서 몇 가지 괜찮았던 것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세린 핸드 앤 네일 로션 이 로션은 라임 향이 나면서 집이나 회사에 두고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펌핑식이고 가격도 4 0 0 0원 정도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제품이에요. 딱 로션 타입이라서 무거운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또한 향도 깔끔하고 좋아서 저도 동생네 집에서 사실 쓰는 걸 보고 괜찮아 보여서 저도 따라서 사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트릭스 핸드크림. 이 핸드크림도 유명하죠? 역시 가격도 착하면서 보습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도 끈적거리지 않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아서 계속 썼어요. 이렇게 틴트형이 있고 펌핑형이 있는데 제형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틴트에 들은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좀더 뭔가 물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꾸덕거리고 싫어하시고 물같이 산뜻하고 가벼운 걸 원하시면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세번째로는 록시땅 핸드크림. 이 제품은 말이 필요 없죠. 다들 아시는 제품인데요. 저는 다른 겔 제형의 제품보다는 이오리지날이라고할수 있는 시어버터 핸드크림만 사용하는데요. 물론 약간 기름지고 꾸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무척 좋은 제품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용양을 조절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더바디샵의 햄프시드 핸드크림 요즘 록시땅 제품을 다 쓰고 이 제품을 더바디샵 직원분한테 추천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은은한 허브향이 나면서 보습을 잘해주는 핸드크림이에요. 제형은 록시땅 크림과 거의 유사해요. 그 말은 꾸덕한 제품이라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뉴트로지나 핸드크림 록시 땅 이전에 핸드크림이라면 역시 뉴트로지나의 핸드크림이죠. 엄청난 보습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감이 무척이나 꾸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보습력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손등에 들어서 손등끼리 비벼서 발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여섯번째 바세린 보습계의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세린은 고체 수준의 젤리밤 제형으로 엄청난 보습을 해주면서 그 엄청난 보습의 효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제품이기도 해요. 또한 위에서 언급한 손 피부에 팩을 하거나 손톱 주변에 굳은살, 여러 꿈치에 발라서 관리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손 관리법과 제가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괜찮았던 제품을 몇 가지 추천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핸드크림 편이 길어졌지만 두번 이야기하고 갈 내용이 없는 컨텐츠라서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